But I don't know why you hit the d o o d but you don't realize I'm on the back when you're around. I won't think twice when you're gone. Don't hesitate to c o l l me back, cause I won't be.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려요 아 제가 초시즌에 사실 저의 그 FM13 제가 CM시부터 절 했는데 제 철학에나 있습니다 FM 진짜 오랜만에 하지만 물론 이제 선수 영입하는 게이 게임에 매력이지만 저는 첫 시즌은 딱 본연에 주어진 선수를 하는 거좀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이 프리미어 리그를 현재 진행하는 이 선수들을 그대로 쓰는 그러면서 딱첫 시즌 좀 쓰면서 좀 보는 거죠 이제 아이 선수는 좀 별로다 이 선수는 쓸만하다 좀 보고 이제 한 시즌 끝나고 딱이 선수를 할 겁니다. 아무래도 전술을좀쪘어요 무리뉴 식 무리뉴식이긴 한데 무리뉴 약간 무리뉴 의식하긴 했는데 무리뉴가 원래 축구를 이제 보시겠지만 사실 뽀백을 쓰면서 어 전술을 좀 미, 미리 짜긴 했는데 뽀백을 쓰면서 한쪽만 보내요 사실 축구를 자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무리뉴만 오리에 정도만 가고 로즈를 내리는데 어, 일단은 제가 뭐 옛날에부터 진짜 좋아하는 전술을 짰거든요 완성형 어, 포워드 제생각에 무리뉴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공격진에, 지금 손흥민도 수비를 하고 있지만, 공격진에 많은 역량을 좀 바래요. 뭐 케인이나 손흥민을 그래서, 이런 완성형 포워드, 그리고 이제 전천호 윙, 완전 윙, 수비까지 하는 윙, 그죠? 테크라라. 그리고 좀 약간 안쪽 쉐도우 하는 포워드인데 좀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는 포워드 하나, 반대발 자, 그리고 메짤라 하나, 전천우 미드필더 그박토박 하나 자 그리고 레지스타 볼 돌리면서 좀 약간 뭐랄까요? 지키는? 지키는 거죠? 지키는 수병 미드필더 하나 자, 그리고 이 사실 윙백 중에 하나가 안 나가야 되는데 어 일단은 좀 이제 저도 이거 처음 짜는 전술이어가지고 일단 짜놨지만 좀 보면서 음 바꿔나가는 걸로 할게요 자 어우 엄청 많이 말로 되네 아 어. 새로, <웃음> 아, 역시 그게되 네. <웃음> 안 좋네. 새로운 계약에 조금도 관심이 없음. 새로운 계약에 조금도 관심이 없음. 새로운 계약에 조금도 관심이 없음. 아, 에릭센. 아, 이셋다 사실 남기고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아, 근데 에릭센이랑, 나, 알도웨이럴트랑 다 보내기 싫은데, 내년에는 어떡하냐, 이 토트넘. 제첫 시즌 목표요. 첫 시즌 목표 챔스 그죠 지금 지금 이 우리 이거 게임 처음 시작할 때 구단에는 챔스를 진출을 목표로 지금 정해 놓고 있어요 어? 지금 세디지 오리에가 지키고 있는 어? 세디지 오리가 지키고 있는 오른쪽과 다니로즈가 지키고 있는 <웃음> 왼쪽은 초토화될 수도 있 초토화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중앙수비가 지금 베르통어는 베르통어 지금 순간 속도 10위에요 주력 10 뭐 어디야? 지금 알도이럴 트 순간 또 12, 11번이면 학살, 학살당할 거야. 아마. 요쪽은 이제 아, 이제 고민이에요. 지금 어떻게 됐지? 빨리 갑시다. 첫 경기 빨리 하러 갑시다. 일단 뭐첫 시즌을 잘해야 돈도 받고 하죠. 그죠? 저... <웃음> 그죠 아, 카이로커, <카일> <웃음> 카이로커였어야 되는데. 피터스가 붙어가지고. 아, 뭐잘 모르겠어요. 일단. 페럿 정도? 일단, 지금, 그게 없어요. 이, 제 생각엔, 지금, 좀 스쿼드가 엄청 얇아요. 왜냐면, 보세요. 공격수 봐봐요. 요리스 떠난, 뭐야, 그, 요렌테 떠난 이후로 공격수 지금 헤리케인밖에 없어요. 헤리케인 부상당하면, 그거 없어. 선수가 없어. 손흥민 나가야 돼. 손흥민 탑 나가야 되는데, 손흥민 부상당하면, 없어. 야, 지금 엄청 얇아. 스쿼드가 엄청 얇고, 봐봐요. 아, 중앙수비도 봐야 솔직히 4명은 있어야 되는데 키퍼는 그냥 키퍼는 서드까지 있는 거 확인 오케이 근데 중앙수비 알도웨이를할때 나이 들었죠. 서른 자 포이스 하나 있는데 포이스 지금 부산이고 산체스 여기 4명 베르토건까지 넷 세르지오리에 지금 세르지오리에랑 카이로커 피터스 둘인데 유스 거의 유스죠 자 에릭다이어 수병 미드필드 하나랑 왔냐마 왔냐마가 그래도 게임에서 좀 좋은 편이었는데 지금 여기선 모르겠고 자수백밀미둘 있고 중미 윙크스 능력치 완전 구대기죠 윙크스 댐벨 아니 뭐야 윙크스랑 은돔벨레 은돔벨레가 윙크스보다는 좋네요 로셀로는 거의 뭐저 중미 중미죠 공미죠 공미 어, 근데 로셀로 되게 좋다 왜 이렇게 좋아 생각보다 <웃음> 너무 좋은데 생각보다 저 로셀로 임대용과나 시소코 스코.. 그쵸 전천우 미드필더니까 빡투박이니까 얘는 뭐 뛰면 되고 에릭슨 에릭슨 알리 알리 부상이었고 이게 끝이에요 공격수 없어 공격수 없으면 공격수 끌었을 때제 생각엔 이 페럿밖에 없지 페럿밖에 없어요 리얼 페럿밖에 없어 그러니까 헤리켄다 뛰어야 돼헤리켄 그냥 한시즌다 뛰는 거야 지금 체력이고, 보고, 한신 다떼돼 <웃음> 죽어놔야 돼. 그래서, 약간, 지금, <웃음> 그쵸. 홍민이, 이제, 게인 부상당하면 손흥민 톱 올리고, 라멜라든가 모우라 막 이렇게 돌려 써야겠죠? 엄청 얇아요. 투톰 스쿼드가. 그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내년에, 좀 큰일 났어. 영입 못하면. 지금 봐봐. 지금, 알더웨이르트랑 베르통은 나가면 대체자도 없어. 지금 완전, 막, 유망주도 한 명도 없어. 무조건 영입해야 돼요, 지금. 그쵸. 시소코 땜빵 해야 돼, 지금. 음, 선택권이 없어, 저에게. 근데 그런 건 아마 다른 팀도 마찬가지일걸요. 리버풀도 피르미노 말고는 제가 리버풀을 팬이거든요. 제 코빈데 피르미노 말고 없을 거예요. 아, 오리기 있구나. 오리기. 오리기 있구나. 자, 헤르케인 주장 베르통원베르통원 부주장 이렇게 가야겠죠? 페로스 기용 안 하는 게 아니라 기용을 해야 돼요. 선수가 없어. 자, 야, 이거 말 나온 김에 아, 페로 안 돼. 페러 친구를 1군을 올립시다 써야지 근데 1군을 어떻게 올리냐? 아 바로 되네? 어 아, 뭐야? 아일랜드면 잉글랜드가 아닌가? 영국령 아닌가? 못 뛰나? 잠깐만 올라왔나? 아 올라왔다 페러 쓸 거예요 페러들 쓸 수밖에 없어페 페러들 키워야 돼요 길이 없어 지금 라멜? 아.. 라멜! 아.. 라멀. 아. 아, 8개월 뭐니? 뭔 척주 뼈냐, 또. 아. 야, 시작도 못했는데 8개월이라고? 아이씨, 너무 <웃음> 자, 드디어. 제첫 토트넘을 2 0 0제 4년만에 한 FM 2020 갑니다. 와퍼드 경기 드디어 왔습니다 와퍼드 한경기 한경기 좀 신중하게 가볼거예요 제가 좀 경기를 좀 길게 보는 걸 좋아해서 자 와퍼드 경기 갈게요 <웃음>